우 전사자가 하루 100명이 육박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병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a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 군의 하루 전사자가 60에서 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손실이 가장 컸던 1968년 하루 평균 미군 전사자가 50명이 안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빅토르무젠코전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장은 지금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지만 아직 정점은 아니다라며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이다. 사상자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상자는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러시아가 중세적인 소모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이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이번 전장이 훨씬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러시아 포대를 파괴할 때까지 이런 규모의 희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개전 이전까지 약 25만 명의 정기군이 있었고 10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전쟁 중 전사자 수는 러시아 군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전사자가 늘면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재개된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력도 있다. 다만 실제 모병과 훈련, 전투 투입은 쉽지 않은 문제다. 마크 켄시안전 미국 해병대 대령은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이 된다면 총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는 전투 중인 모든 군대의 난제라고 말했다. 무장코 전 우크라이나 군총참모장은젤레인스키 대통령이 최근 사상자 증가세를 언급한 것이 우크라이나 군의 각성을 이끌 것이라면서 서방의 무기지원이 전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수록 저항의지도 커질 것이라며 손실이 크지만 동맹의 도움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